왔습니다. 저 이강철 고객님 구승대 고객님께서 이강철 고객님께 이거 전해드리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익. 얼음과자 이강철씨가 네 어제 너를 한번 봐줬더니 겁대가리 상치라고 나를 농락까지 하는구나 무슨 농락이요 구승대씨가 당신이 이걸 엄청 좋아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그네가 죽고 싶은게 아니면 이럴리 없겠지 내 니놈의 소감대로 죽여주겠다 아 이럴 줄 알았다 내 구승대를 찾아올테니 기다려보시오 부익부익푸익정하시익 부익 부익 부익. 하긴 어딜 간다는 겐가 에? 구승대를 찾아가지 뭘 어딜 가요 자네 진정하시오 사후 자네가 지금 저고양이놈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냐 그 인간이 뭐 무슨 거 아니오 못을 모르든 아니든 이것을 줬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알면서 <웃음> 무슨 의미인데? 그 당장 비켜라 내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아니 무슨 의미인지 말이나 해주고 당장 비키라고 하시오 이 자를 <웃음> 해야 할까면 나부터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뭘라 하였는가 아 지금 인간이자가 뭣도 모르고 하는 행동에 지금 너무 지나친 거다니요아니네 아, 거시기 질문이 있어 그래서 그 이강철씨가 그 얼음과자를 거시기 저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디요 그 내가 너한테 왜 말해줘야 하나 아이고 말도 안 해줄 거면 화를 왜 내는 거요 나는 좋아한다고 해서 갖다준 건데 승대 그놈이 아이 구승대가 구승대가 당신이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라 그랬다고 먹는 것도 본적 있다 그랬다니께 그래 그놈이 너에게 자꾸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 들어줄 시간에 니네 관수나 잘해라 으... 어, 거참참 자네가 이해하시게 <웃음> 승질머리하고는... 아니 근데 왜 저런거요? 강철이 저자는 차가운 것을 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성질이 있네 으... 어, 그럴 줄 알았다 딱 봐도 불속성인 거 같아 보이더니만 아휴... 정말 박박장난해 아... 진짜 이거 정말... 일단 나는 수박을 좀 따러 가겠슈 그 저자가 에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자네에게 괴관 합리를 한것 같구려. 내 네, 대신 에이. 사과하겠소. 아니슈 아니슈 덕분에 아무튼. 음 덕분에 잘 지나간 거 같슈. 이 구승대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겠슈. 내 네, 그자에게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소. 아유 도대체가 정말 전래 전래슈 전래 전래슈. 에휴. 전래 전래지. 아휴 정말 가보슈 가보슈. 알겠소 알겠소. 고맙슈 고맙슈 간다슈. 아니.. 진짜.. 설이 다 소리 잘 다시 게 설이 아닌데? 미쳤나 진짜.. 어? 아니.. 진짜.. 어?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이거 장산범이랑 어? 구승대랑 둘이 짜고 이러는 거라니까? 어? 아.. 진짜.. 어? 그니까.. 와잔 플레이야 이게.. 어? 아.. 난 진짜 박박 어이없네.. 어? 일단 수박 좀거시기에서 팔아서 친구 거시기를 좀 사봅시다 어, 아나 진짜 박박어이 없네 진짜 응? 딱 봐도 딱 봐도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딱 봐도 애가 불숙성인데 왜 자꾸 연맥이라고 저러는 거지? 어? 내 생각에 어? 숭대가 어? 강철이가 나를 죽이려고 죽이게 하려고 약간 수를 쓰는 것 같거든? 지금 보면은 지금 어? 사오가 지금 산범의 장산범의 저런 거시기가 약간 음? 거시기를 약간 속내를 알고 있는 것 같거든 대충? 왜냐면은 이전에 연옥에서도 인간들이 들어온 적 있는데 그 인간이 여기서 계속 살았던 것 같진 않고 그 인간을 골탕 먹이거나 이랬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골탕 먹이는 게 약간 죽이는 거 아니었을까? 그쵸? 집단에는 그게 골탕 먹이는 거였겠지만 그 죽이는 거였겠지 그쵸? 그니까 러 구승대가 그거를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강철을 이용해서 사호가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어? 그러면은 와서 노발대발 할걸 아니까 그러면은 야 이강철의 심기를 건드려서 나를 죽이게 하자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슈?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느낌적인 느낌인데, 슈 아, 50이야, 못 사잖아. 아, 씨 어, 아에 그래, 인양해잖아. 왜 소리를 지르시오? 아니, 어, 저 이게 아이고. 원데이? 이거를 아실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곳이지. 어? 쭈쭈쭈쭈 쥐, 이강철 온다. 이강철 온다. 쭈쭈쭈쭈 빨아줘.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그래 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것들을 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야쭈쭈야쭈정 와 뻔뻔하네.. 아. 와개 뻔뻔하다.. 와뭐 제가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요? 와.. 개 뻔뻔하다.. 이걸 죽여버 수도 없고 네.. 죄송합니다 네, 니놈이 실수하는 ]요? 걸 봐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똑바로 알아보고 다니거라.. 그래그래.. 그래. 와.. 개빡빡 <웃음> 어이없네 진짜.. 어? 야! 너한테 사고 안하냐? 와저 개박박 어이없네 진짜 어야이 구역 요괴들 진짜 사 가지 실화냐 진짜 와어 저봐 저봐 일부러 저런 게 맞다니까 응와나 어? 진짜 박박 어이없네 아 일단 장산범을 찾아가지고 응 어? 일단 이참내 너랑 안 돌아 장산범 찾아서 열쇠나 돌려주자 어와나 진짜 박박 어이없네 진짜 어 어! 주마기씨! 주마기사네. 된장찌개 어. 아주 맛있네. 어? 아 뭐야? 장산범씨 여깄네. 어시그 주마기씨가 아까 이거 돌려달라 그랬잖아 맞지 맞지? 이거 이거 이거 하얀 털 묻어있다 그래서 당신꾼 거 같아서 제일 쫓아다녔는데 이제 보네. 어. 아이 뭔가 이게? 에? 몰라. 열쇠 떨어져 있다고 뭐 그러던데? 이거 우리 가 어! 주인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하얀 털이 붙어 있었대. 그래서 하얀 털 가진 자는 장산범씨 당신밖에 없잖슈 아유, 그래? 고맙다. 에.. 어, 그치. 고마우면 뭐라두. 그럼, 주마이가 이걸 차려줬는데, 너도 먹거라. 와! 으.. 어, 이건 뭐야? 어? 아, 어, 내가 먹었네. 어, 어 기술산씨, 이리 올라오시오. 아니 왜 그러는가? 어주막이씨한 그릇 더 주려고요? 오롤롤롤어 어. 나는 안 먹을 거다. 아니. 아 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 드디어 밥 같은 밥을 먹어 보는구나. 그렇지만 아껴놨다 먹어야지. 아껴놨다 이따가 배고플 때 먹고. 왜아껴놓냐 거야? 어, 많이 배고프니까. 아니 뭔 소리야? 돈도 없는데 아껴야지. 아이고 아이고 참. 자. 이거 바꿔라 자네가 열쇠를 찾아줬으니 이거 주겠다 아니 여기에들왜 과재를 좋아해? 응? 야이거도 바꿔라 아이고 줬어 줬어. 그래 난 간다 지마개 응? 자네 자리 거라 오호 아니 근데 술산씨는 여기서 사는 겨요아이고내 뭐, 살다시피 하고 있기는 하지 오호 <웃음> 꽃참참 근데, 그, 월령사 말이요. 네. 아. 그 월령사에는 누가 사는가? 월령사에 사는 자가 있나? 모르겠는데. 월령사에 사는 자가 없슈? 뭐 어? 그러지. 음, 그렇구만. 응? 음. 어? 아니슈 아니슈 아니 고 넓은데 그 아무도 안 사나 해서 어. 아니 그렇지 뭐 가끔 뭐절이라도올리러가는 여기가 아 어, 있었던가 없었던가 에? 어. 거기다 절을 올리면 뭐가 되나? 그냥 불경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음. 오 조슈 조슈 응, 음, 뭐. 나는 가보고, 슈. 아유, 가보고, 뭐. 잘 가시게. 음, 그러면 요괴들도 거기에 누가 있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쵸? 음, 그러니까 애들 왜 이렇게 아는 게 없냐? 어? 아, 이거 이렇게 된 이상, 어? 이방 버려, 힛! <웃음> 에이, 이렇게 된 이상, 어? 존엔 수박을 따서, 오늘 안에 한명 꺼라도 산다. 어, 수박 존냈다. 어, 아무도 없지. 어,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수박 존냈다. 가지고 어, 수박 빡빡 따서 야, 이거 수박 빨리 빨리 자라네. 어, 수박 빡빡 따가지고 애들 거한명 꺼라도 오늘 사자. 어, 아, 이거 나 빡빡 사싹 된거같데 아니, 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거 언제 사서 가냐고, 오늘이 3일인데, 어떡하냐? 어? 아직 지금 찾은 친구 건 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절반이 지났는데, 어? 절반도 못 찾았거든요? 진짜 두만 거 밖에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돌면 잘하는 게 수박이니까, 그치, 그치? 감 준다 고민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다른 애들 집에도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요괴들 집에마다 하나씩 갖다 그랬잖아 원래 기술샨씨 말로는 한 명씩 가지고 있다고 병 하나를 근데 그런 걸 같지가 않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산범이가 세 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장산범이 왜냐면은, 그, 세 명의 목소리를 흉해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수박 팔고, 여기 줄까지만 해서 수박 팔고, 그러고, 그, 정보상한테 도 가서, 걔가, 뭐를 좀더 파는지도 좀 보자. 맞다, 나 갖고 샀나? 아, 샀네, 샀네. 어, 아니, 어 뭐야, 장산범이잖아? 어.. 인간사네.. 어.. 뭐요.. 승대 못 받는가.. 어.. 아까 자기 집으로 가는 것 같던데.. 아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없었다.. 어.. 그래.. 그럼 나도 모르겠는데.. 아.. 이제 어디 갔는가 대체.. 뭐요.. 혹시.. 승대 찾으면 나한테 말좀 해주라.. 어디 있을 건데.. 그야.. 지금 승대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느냐.. 음.. 어, 그러면은.. 뭐.. 이따가 주막으로.. 주막으로 오면은 내가 승대를 받는지 못 받는지 얘기를 해주고슈 주막이 언제 올 건데? 에... 수박 조만 뒀다고? 아휴... 그래. 그럼 난 승배 없는 동안 정보상에 좀 가야겠다. 야 이거였거든요 아까? 땡땡땡의 비밀? 유일한 우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존재한다. 유관귀가 뭐야? 유관귀의 말에... 말했... 하면 요요들들잠 잠든 늦은 시각 누군가 어깨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우물에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는데 은 뭐야 우물에 가봐야되나 뭔데 우물? 아은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거 봐라 이 사람은 이사람사야되는데 좋아요? 자, 조금 벌었고. 우물? 우물이 어디있을까 지도에 나와있을라나? 우물? 우물? 지도에는 우물이 안 나와있네? 이거 주마귀한테 가서 일단 물어보자. 어. 우물? 우물이라. 우물이 어디있을까 잠깐만. 여기에는 지금 우물의 위치가 나와있진 않거든요? 여기여기 여기. 그그그참 그.. 어? 어? 혹시 그그 그, 여기 우물이 있는가? 아이 그연옥네그 우물이 하나 있긴 하지 왜 그러는가? 음.. 어디에 있는가 그게? 아나 목이 마른데 그 물을 좀.. 아뭐야뭐그그 뭐, 네? 그 우물은 거기 그절 앞에 있다 어? 절 앞에 있구만 우물이 아유 그렇지 그럼 그거 아무도 쓰지 않는 우물이거든유 뭐. 물이 말랐는가? 마르지는 않았을 텐데 에. 네. 어, 아가야겠네 에이 그럼 어이, 잘 나는 가유 가슈 가슈슈 에 그렇단 말이지 절 앞에 있었어 그걸 몰랐네 응? 어? 그렇다면 일단 우물에 가보도록 합시다 어 그 우물에 들어간다고? 우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우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지? 어? 이강철이잖아? 아그 고양이잖아 어? 그대 너 때문에 호랑이와 다퉜으니너가나좀 도와줘야겠다 어, 무슨 일이슈그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선물을 사오지 만빵에 두고 오면 되네 어... 아이 조슈 조슈 조슈 뭐 지금 당장? 그래, 그, 허튼 짓 하지 말고 일 마침 바로 내게 네 오거라. 어디 있을 건데, 슈? 내 집에 있겠네. 아, 알겠습니다. 헨녀의드리블 수업에 출발합니다. 근데 저똥좀 싸고 갔다 도 될까요? 어, 니 마음대로 해라. 아, 알겠습니다. 헨녀의드리블 수업에 출발합니다. 뿌이뿌뿌이왜저 아, 따라오세요? 그, 내 집은 이쪽이다. 아, 아, 맞네, 슈, 맞네, 슈. 에, 아, 사오네 집, 어딘지 좀 보고.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가는 척 하면서, 저 앞으로 슬쩍 가가지고, 아, 이거, 뭐부터 해야 되나? 일단, 가는 길이니까, 어, 여기 사원의 집이잖아. 가는 길이니까, 어, 사원의 집에 넣어놓고 가자. 어. 뭐야? 어, 여기 그냥 열려있네? 안방 열쇠? 에에에 아니, 얘는 뭐 이렇게. 근데 어쩌다가 얼레벌레 방에 들어왔죠? 응. 네. 얼레벌레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 뭐가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어, 이 양반 되게 소달하네 뭐가 없네 엄청. 다는 건 여기 어디 구멍이 있다는 건데 응? 잠깐만 옷도 있고 빨간 천 같은 게 있어 그치 응? 단사호의 첫 번째 일기 양동이아 뭐야 진짜로 이게 한 명당 한 개씩 있는 거였어 누구 같은 것도 막 있고요 응. 어. 진짜 이게 한 명당 한 개씩 있는 거였단 말이야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쪽에 호환이 기승을 부려 황모산으로 가기로 했다. 황모산이 어디야? 갑사들에게 탄약을 넉넉히 준비하라 일러야겠다. 아 장군이었을 때 일기인가 봐요. 장군이었을 때 일기 그쵸 승리했다. 환궁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궁의 늙은 여우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저번 호환 때 죽은 갑사들의 일로 나를 착호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고 한다. 그동안 호환을 막으러 갔다가 죽은 이들이 한둘인가 늙은 여우들 치가 떨린다. 호환이 아마 그 침략 같은 걸 말하는 건가? 갑사들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무리한 처사임은 말했지만 과연 저들이 들어줄지 의문이다. 백두산이 호환에 당했다 한다. 그곳의 범들은 제법 기세가 강해 새로 들어온 갑사들은 후방에 배치해야겠다. 검의 흔적을 쫓다가 우리의 냄새를 맡은 녀석들에게 당했다. 아, 호랑이를 말하는 건가 봐요. 어. 그래, 그 호한마마라고 하잖아, 호랑이들을. 어, 헐. 영특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후방에 갑사들이 새로 들어온 갑사인 것을 눈치챘을 줄이야. 근데 얘도 호랑이잖아. 남은 갑사들의 동료가 심해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수위 태했다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 승전본을 전할 수 있기를. 뒤부터는 기기고 없다. 왜? 이때 죽은 건가 봐 승전분을 전할 수 있기를 이라고 했는데 죽었나 본데요? 이 이후로? 여기에 뭐가 있을라나 손으로 부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피? 뭐야? 아니 이게 다 뭐야? 상자왜 이렇게 많아? 이 피들 다 모여. 응? 훼손된 단사의 책. 아니.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응? 인간의 호의가 담긴 구슬 이게 뭐야? 나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응? 뭐야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뭐고? 열어봐야 다 똑같아 아니 이게 이렇게 많다고? 뭐야 도대체 여기?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닌가 봐 아니 뭐야 도대체?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방 안에 나비가 있네. 뭐지? 근데 일단 이거를 주고 와야 된다고 했죠? 왜? 네. 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 두면 내가 가져간 게 티나지 않나? 근데 올려놓을 수 있나? 아예안 되네. 그냥 넣어놓고 가자. 응? 생각해보기 이거 다여전이잖아 그다음에는? <놀람> 어... 근데 얘네는 자기 집에 뭐가 없어진 걸 모르나 봐 어? 얘네는 어떻게 자기 집에 뭐가 없어진 지 있는지도 모르는 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이 강철이가 왔다 갔다고 생각하겠죠? 아마도? 베이비? 자 아니 저게 대체 뭐야? 돈 필요 없다고 했었으니까. 그러게. 근데 왜 인간의 호의가 필요한 거지? 강철. 떡다!